안녕하세요 보험용소 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보험 전문가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20대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는 아, 3대 진단금에서 암파트만 해도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했지만, 네. 최근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2대 질환 네. 그렇죠. 진단금. 어떤 음, 부분이 주요한 네. 포인트가 될수 있을까요? 가입 시점에 네. 본다면? 일단 지금 뇌에 대한 부분은 뇌출혈, 그 다음에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뇌졸증까지는 네. 과거부터 많이 이제 이슈가 됐고, 네. 그 외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들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 네. 워낙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네. 어, 굉장히 중요해져서 뇌혈관 질환 에 대한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음.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사실 크게 문제되실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심장 질환인 거죠. 음. 응. 급성심근경색증은 혈관이 막히는 음. 현상을 말하고 그거보다는 사실 혈관이 좁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더 많이 조기에 발견되다 보니까 협심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급성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을 다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이담보를 음. 빼고 가입한다는 건 말이 안돼 네, 정도로 이제 워낙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심장질환들은 어떡하지? 계속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음. 작년부터 현대상이좀 선두로 달렸는데 이거를 더 아우르는 심장질환에 대한 담보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음. 음. 칭찬을 몇번 했었어요. 엄청 많이 했었죠. 어. 그런데 가입은 추천하자.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진단비로 이걸 다 커버하기엔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니 음. 수술비로 커버하자. 음. 이렇게 돼서 그 수술비가 현대상이 되게 잘 나왔던 게심내혈관질환 음. 수술비가 음. 너무 각광을 받았어. 네. 오늘의 사실 이 어른이보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 네, 보험연구소에서 보험 전문가다라는 음... 얘기를 쓰는 이유가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이랑 동급으로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음... 설계만 해주는 음. 설계사들이 있는 반면에 음. 전문가님처럼 고객님들의 보장관리부터 정말 심도있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지 않을까라는 음.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면서 음. 그러면 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심장 관련돼서 이제 막 화두를 삼고 있고 그걸 진단비까지 커버하려고 하는 회사는 이제 현대, 음. DB, KB, 한화 이렇게 음. 네 군데 회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음. 뛰어들고 있고요. 어, DB가 이번에 일을 갈았어요. 그렇죠. 네. 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DB가 어린이 시장을 다 우리가 어, 이제 어, 우리가 선두로 음. 달리겠다. 현대해상이 내놓은 심혈관질환 진단비가 아쉬운 부분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멍이 많다. 이게 너무 허울만 좋은. 어. 근데 이렇게까지 비싸야 돼?라는 어. 게 이제 있었고요. DB를 응. 이번에 어 그래 이렇게까지 광고할 거야 벌리는 게 있나 보자라고 봤는데 어좀 감동받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 이렇게까지. 음. 음. 네, 물론 보장하지 않는 코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서 어, 우리는 다 해줄게 진단도 다 하고 수술도 다 보강해줄게 음. 여기서 이제 그쵸. 끝판왕 나오는 지금 거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끝판왕 네, 네. 사실 심장을 기반으로 다각도로 음.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훨씬 더 보장을 받으실 확률이 높아지고 음. 그리고 여기에서 DB가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음. 특정 질병 수술비 안에서 심장과 뇌뿐만 아니라 간, 폐, 신장, 고혈압 질환, 양성 종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밸런스 있게 잘 들어가 있으니, 119대 수술비로 이 부분을 잘 커버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이번에 이제 이 심장 질환에 대한 거를 코드 분석을 싹 하면서 또 열어보니까, 아, 역시나. 어,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먼저 이걸 분석해야 된다. 음. 해가지고, 촥 분석해봤을 때, 음. 보안의 개념으로 심장 진단금까지 포함되면서, 네. 어, 사실 심장을 보장하는 분들은 거의 퍼펙트. 맞아요. 어, 너무 좋다. 저는 공감은 해요. 네.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나 어렵죠. 엄청 어려워. 요 저희도 이거를 뭐한 번만에 이해한 건 아니니까. 음. 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뭘 보장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될것 같은데 음. 대표적인 게 부정맥, 빈맥, 심부전 음. 이 부분이죠. 음. 완전 면책사로 빠져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쵸. 지금 이제 현대 DB, KB, 하나에서 내놓은 이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음. 다 커버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질환에 대한 코드가 i20에서 i50까지 거든요. 음. 이... 항목을 23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23가지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진단비는 아직까지 없지만, 먼저 선두주자로 내놓았던 현대해상이 그럼 얼마나 커버하고 있느냐? 11가지. 어. 이렇게는 나와야 심장질환이지. 음. 라고 나왔던 이제 KB가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났죠. 17가지. 음. 네. 그런데 DB가 이번에 내놓은 대안은 21가지. 23개 중에? 네. 21가지. 네네네. 두 개가 빠지는데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부족하다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음. 부정맥, 빈맥, 심부전인데 실제 빠져있는 부분이 빈맥과 부정맥의 일부예요. 아... 네, 그러니 현대랑 KB는 너네가 아무리 많은 항목을 보장한다고 라 하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빈맥과 부정맥은 DB는 어떻게 커버할 거냐? 네. 이걸 이제 수술비로 커버해야 그렇죠. 네. 이솔루션에대한을 저희 보험연구소에서는 최초로 음.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엔대 수술비를 필수로 넣어야 된다. 네. 특히나 어린이보험, 성인보험에서도 저희가 각조를 했고 음.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3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그 부분을 완벽 커버하는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음. 그런데 이번에 d b 가이 21가지 항목에 대한 진단비까지 포함되면서 이다앤 베스트다. 네, 맞아요. 이 엔대 수술비에서 그럼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음. 모든 회사가 똑같냐 음. 여러분이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응. 네.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이 어, 농협은 진단비를 줄였기 때문에 아예 뺀다라고 보면 현대, DB, KB, 여기에 이제 한화, 롯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메리츠 이, 아니고 롯데 어, 메리츠 같은 경우는 뭐 71대 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 엔대수술비의 보장 항목도 작고 음. 그리고 가입 금액이 낮아요 음. 롯데도 그렇고 흥국도 있지만 음. 이 회사들은 500만원, 1000만원까지가 맥스예요 진단비를 대체하는 음. 커버하는 역할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 금액이 너무 저는 음, 작다라고 음, 보는 음. 거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현대, DB, k b 를 비교할 수 있죠. 음. 근데 이세개 회사를 열어보니 음. 어, 현대가 의외로 음. 항목이 적더라고요. 부정맥하고 빈맥을 음. 물론 커버는 하지만 DB가 항목도 가장 많고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이렇게 다 넣었을 때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음. 어, 최강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객님한테 이런 부분을 안내 드릴 때 신뢰와 자신감이 그런, 있어야 되는 어, 내가 이 상품을 정말 잘 점검해서 고객님 자신 저를 믿고 가입하셔도 되요라는 거가 사실 설계사의 프라이드인데 디비가 음. 응원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음. 그 흐름을 그대로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음. 약간 부모의 음. 마음처럼 뿌듯하기도 하고 음. 고객님들께 정말 더 자신 있게 제시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명확해진 것같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객님들이 설계사들한테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음. 그 좋은 질문에 이번 달의 답은 심장질환 진단금을 넣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까요? 음. 음. 내지는 제가 심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요 내지는 엔대수술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저 깜짝 놀란 건엔대수술이 뭔지 이엔대수술의 N이 뭔지도 모르는 설계사가 있다는 라 거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이 어, N이 뭐냐 <웃음> 의미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음. 이해하고 있느냐 음.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설계사를 선택하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네. <웃음>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네. 어, 심장질환 진단비 예지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사실 기존까지 추천 못 드렸는데 대비가 음. 속 시원하게 이번 달부터 해줬고 이게 더 깊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음. 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논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의 결론은 음. 심장질환 진단금이 통계적으로도 발병률도 높아지고 이 혈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맞아요.